자 저번에 제가 그 삶았던 그 옥수수 죽 끓여 먹으려고 했던 이팔기가 요거를 가지고 어, 숲에 심으러 왔습니다. 자 과연 음, 여기다 심으면 고기가 아, 너무 많아요. 아버지한테 맞아 줄것 같고 여기다가 심어도 안될것 같고 음, 저기. 네, 아무도 없는 여기다가 일단 뿌려놔 보겠습니다. 아, 이래 뿌려놓으니까 뭐, 콩인지 비비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 네. 참고로 이거는 바이오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로. 다 뿌려. 다 뿌려, 다 뿌려. 자 바이오탄 이런데. 섞어놨습니다. 섞어놨고 앞으로 이 바이오탄이 어떻게 섞는지를 제가 몇달동안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에 그 바이오탄이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가 봤어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분해가 다 되지 않고 비비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제가 뿌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뿌려 놨는데 1년 동안 비도 많이 맞고 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 야외에서 게임을 할때 어 비비탄들이 이런 식으로 <웃음>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이 비비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이오탄을 쓴다고 하더라도 분해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이오탄이 1년 안에 분해가 될까 라는 주제로 1년간 한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이만